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파워포인트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꿀벌의 비밀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복사해보도록, 복사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삭제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이미지를 이동시키게 되면 저절로 복사가 되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것을 아시려면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그 링크 보시고 컨트롤 활용법을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이미지 개체를 클릭하신 뒤에 그림도구 서식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그리고 타원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런데 타원을 눌러줬더니 어? 진짜 타원이네요. 1대1 비율의 정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럴때는 다시 한번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이 두꺼운 이 부분이 잘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어? 갑자기 비율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Shift를 누른 채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줄여 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쪽 꼬리가 잘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Ctrl Shift를 누른 채 확대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에 들어가셔서요. 선을 실선을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곽선이 보여야지만 아 이것이 뭔가 잘린, 것도, 잘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색을 흰색을 넣어주시고 너비를 조금만 넓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1단계는 완성인데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확대 축소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면, 오, 꼬리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날개 부분과 그리고 다리 부분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그냥 복사하려면 뭘 눌러야 된다 그랬죠? 컨트롤을 누른 채 이동시키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다시 한번 이동.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림도구서씩 자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옮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겨 주기만 하면 오! 다리 부분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자르기 그리고 날개 부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줄여주고 그리고 제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 확대가 확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꿀벌의 비밀입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릴 곳은 꼬리 인데요. 이 꼬리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개 부분. 이렇게 확대를 시키게 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좀더 정교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킬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